BJ 엣지는 본명 박서령으로 1982년생 올해 오빠살살이라고 해요. 현재는 가수 임창정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까꿍이라는 음반을 내는 등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BJ 엣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BJ 엣지는 1세대 BJ이면서 1982년생으로 방송에서 자신을 이모라고 부를 만큼 BJ계에서는 이제 초고령 BJ인데요. 그런 만큼 그녀는 농도 짙은 농담으로 자신만의 유행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시청자들이 이모 몇 살이에요? 라고 물으면 기분 나쁜 내색 하나 없이 오빠 살살이라고 받아치는 노련미를 보여주며 자신만의 유행어로 승화합니다. 지금의 BJ 엣지를 있게 해준 홍콩 반점 립싱크의 원조이며 여보세요. 홍콩 반점이죠? 여기. 아시씨 단무지가 안 와서요. 그럼 짜장마서 환불 안 돼요? 환불되는 지장이어디서 까탈스러운 표정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녀의 립싱크는 많은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해당 립싱크로 지상파 방송에도 등장하여 어느 큰손 BJ에게 한 번에 천육백만 원이라는 별풍선을 받았다고 전하며 화제가 되는데요. 그렇게 그녀는 홍콩 반점을 개인기로 기반을 하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한때 아프리카TV에서 미드가 큰 BJ들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고 시청자들이 엣지에게 미드가 작다는 말을 많이 하였는데 이때 엣지는 숨겨왔던 자신의 미드를 수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브라끈을 튕기며 미드를 손으로 모은 후 오빠 수박 보세요 라며 숨겨왔던 자신의 수박을 공개합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생각보다 큰 미드와 그녀의 능청스러운 행동으로 생각보다 크다, 이모 왜 이래? 아무리 야한 짓을 해도 야하지가 않다라는 반응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점점 농염스러움의 끝판을 달리게 된 BJ 엣지는 전혀 야하지 않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행동인 쩍벌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조차도 까꿍이라는 아, 뭐, 말과 함께 쩍벌을 하여 이마저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승화합니다. 이걸 보고 많은 시청자들은 소개팅 나가서 쩍벌하며 깍꿍이라고 인사를 했더니 상대가 도망갔다 엄마 앞에서 깍꿍했더니 등짝 스매시 맞았다 등 재미있고 신선하며 여전히 하나도 아니한 bj로 불리게 됩니다. 깍꿍쩍벌은 이제 거의 그녀의 밈 수준이 되었으며 2019년 8월 27일 깍꿍이라는 음반을 내게 됩니다. 노래 실력은 그냥 그랬으나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국내에서는 큰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중국 QQ뮤직 온라인 차트에서 11위를 기록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의 b j 엣찌는 사실 믿기지도 않고 놀랍기도 했다. 나는 아티스트가 아니지 않나? 가수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다.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도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얻었고 나의 꿈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 많은 사람이 나의 목소리에 맞춰 춤춘다는 게 사실 너무 감격스럽다며 자신은 방송 안에서 무엇이든 될수 있고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말했어요. BJ 엣지는 2019년 BJ 대상에서 토크캠방 여자 부문 대상을 받았는데 이때 가수 임창정이 나와서 그녀의 수상을 축하해주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이는 엣지가 임창정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했던 것이 알려졌어요. 그녀는 임창정의 자신을 아끼고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원래 노래까꿍은 임창정 자신이 부를 노래였는데 본인에게 준 곡이라고 전하며 사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엣지는 bj 읍박 각고 시절 게스트로 출연하여 읍박을 지금의 자리로 올려준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읍박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방송에서도 언급했으며 자신보다 더 인기가 많아진 것에도 윽박이는 잘될줄 알았다며 앞으로도 응원한다고 전했어요 엣지는 붓기차라는 제품을 홍보할 때 거짓 과장 광고를 해 식품, 이약품 안전처에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엣지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디톡스, 독소 배출, 노폐물 제거, 붓기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 영상을 SNS 계정에 게시하였는데요 이에 엣지는 SNS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제 잘못을 인정하고 많이 반성했다는 사과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모라 불리며 능청스러움과 농염하게 소통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BJ 엣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녀는 현재 압구정에 위치한 달팽이 포차를 운영 중이며 그녀가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은 그녀의 입담과 방송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걸알수 있는데요. 그녀가 쉰살이 넘어도 지금처럼 방송을 하여 다시 한번 BJ계의 역사를 쓰길 기원합니다.